a s 라 a l a m u alaikum w a r a 안녕하세요, 다우트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무슬림이 과연 케이팝을 좋아해도 될까?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주제라고 생각 하거든요. 과연 무슬림으로서 케이팝을 좋아하는 게 하람인가 아닌가?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케이팝을 되게 좋아했어요. 동방신기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역사가 꽤 됐죠. BTS와 블랙핑크의 팬이었고, 참으로 제 최애는 지민이랑 리사입니다. 아, 리사. 근데 하지만 솔직하게만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불안에 손을 얹고 케이팝이 할 날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 할게요. 저도 케이팝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듣지만 어, 저는 케이팝 자체에 하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극단적으로 케이팝을 뭐 들으면 지옥에 간다 케이팝은 사탄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물론 케이팝에도 장점이 있어요 저도 케이팝이었기 때문에 음,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케이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시끄럽다 뭐 쓸데없다 의미 없다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k p o 을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지는 편견이에요 사실 정말 많은 k p o 음악들이 높은 수준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뭐 당연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웃음>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BTS가 그렇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또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k 팝이할 날이라고 보기 힘든지에 대해서 좀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중독성이에요 케이팝이라는 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제가 좀 얘기해볼게요 이제 아이돌 음악의 목적은 사람들의 귀를 중독시키는 데 있어요 이제 그래야 그게 성공으로 직결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케이팝 음악은 무조건 네마디 안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네마디 그니까 그 안에서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야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악이 굉장히 신스페이스 기반의 음악이 되게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케이팝 댄스 음악 심장을 때리는 듯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여러분이 K-POP에 중독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 글쎄.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볼 거고, 음악 들을 거고, 인터넷 검색하고, 이제 v 에 깔아가지고, 또 오빠들 영상 봐야 되고, 또 트위터 들어가가지고, 우리 오빠들 스케줄 어떻게 되나 또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돈도 돈대로 나가요. 우리 오빠들 국주 사야 되지, 앨범 사야 되지, 콘서트 가야 되지, 또 포스터도 사야 되고.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열정과 행복을 또 느끼고, 이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당히.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적당히 합니까? 솔직히, 솔직히. 아니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팝이 할랄이 되기 어려운 이유 바로 섹슈얼적인 요소가 있어요 섹슈얼적인 요소가...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 아이돌 음악에 섹슈얼적인 요소가 안 들어간다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어, 복장 춤 퍼포먼스 가사 조금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건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케이팝 엔터테인먼트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이돌이 대중으로부터 가장 빠른 피드백을 얻는게 섹슈얼적인 컨셉을 잡았을 때거든요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들이 이 섹슈얼적인 요소를 절대 포기를 안해요 툭까놓고 <웃음> 말해가지고 진짜 케이팝 들을 때 음악만 좋아하세요 여러분 bts 오빠들이랑 x 소 오빠들 보면서 그런 이성적인 감정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나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또 어쩔 때 보면 또막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안 좋아하냐고 솔직히 여러분 아이돌 오빠들 보면서 아, 내 남자친구였으면 생각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상상해봤죠? 제가 다 안다니까요 아, 저도 상상해봤어요 아 리사랑 결 야, 물론 케이팝에 좋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중독이 된 경우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보고 브이앱 보고 트위터 보는데 언제 예배하고 언제 꾸란 읽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여러분의 오빠들이 여러분 처음 보내주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죠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지 나와 아이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웃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돌한테 쏟는 그 열정과 시간을 하나님한테 쏟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끌어 열심히 읽으면 은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알아 주십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당장 케이팝을 끊고 뭐 하나님한테 복종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힘든 거 알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갑자기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너무 거기에 미쳐있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뭐 저도 지민이랑 리사 좋아하면서 이런 말할 자격은 없긴 하네요 <웃음> 그래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돌은 아이돌이에요.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아이돌은 하나님이니까요. 가수들이 아니고. 그쵸?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BTS 빌보드 201위 0 축하드립니다. <웃음>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 n d b e safe. a l h a m d u l I'll a h m a s a l a m a